자 부탁드려요. 네, 영호씨 앞쪽으로 조금만 볼까요? 그림자로 사왔습니다. 네. 시선 맞춰서 오른쪽 볼게요. 자, 시선 맞춰서 왼쪽이요. 자가운데부고 하트할까요? 하트? 할까요? 하트? 자 보라트도 부터 끓여요 보라트 자테플러 포인트 한번 동작 좀 해주세요 자 다같이 체리필스 할까요? 네 감사합니다